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플러스2 시스템입니다. 자 플러스2 시스템, 앞전에 영상들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죠. 하지만 오늘 하는 플러스2 시스템은 현존하는 플러스2 시스템 중에 가장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플러스 2 시스템입니다. 자, 요번에 하는 영상은 1부와 2부, 그러니까 1편, 2편을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간단하게 치는 방법, 2편에서는 다른 구간, 먼 구간에 있는 공들, 어떻게 계산 공식에 의해서 편하게 치는지 2편에서 다 알아드리고요. 오늘은 1편. 자, 1편은 말 그대로 편하게 한칸 차이일 때 어떻게 치고, 자 수구가 이렇게 출발하면 두칸 차이일 때 어떻게 치고, 세칸 차이일 때 어떻게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구는 테이블의 반 이상 출발일 때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는 조금씩 길어져서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하고요. 자 숫자. 여기서는 안칠 여기서 는안칠 거니까 여기서부터죠 45678뭐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만 오늘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는 의미가 없죠 원쿠션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10 여기가 20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요 중간에는 5가 있고 여기는 15가 있겠죠 뭐 중간에는 뭐12345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계산 공식은 무조건 4가 들어갑니다. 4. 4 곱하기. 한 칸이 가야 되죠? 이렇게 요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한 칸. 1을 곱하면 됩니다. 4 곱하기 1은 4. 자, 거기에서 다시 4를 빼버리면 됩니다. 자, 앞에, 맨 앞에 4가 나오고, 곱하기. 칸수. 빼기. 4. 하면, 원쿠션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가야 되는 칸수한 칸이죠 한칸4 1은 4가 나오죠 거기서 빼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로가 나오네요 자 제로 포인트를 향해서 어, 대각선 상단 대각선 당점입니다 어, 시간 시계상으로 하면 대략 10시 반 그 정도 되겠네요. 10시 반 정도. 11시는 안 되고, 10시는 안 되고, 10시 반 당점입니다. 자, 스피드는 1.5레일, 빠르면 2레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샷은 미들발로 그냥 던지는 식으로 그냥 통 치면 됩니다. 통.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4 곱하기 한 칸. 1, 은 4. 다시 빼기 4. 제 자, 원 쿠션, 제로 포인트를 향해서 10시 반 당점. 이래서 1 5 1 스피드. 미들 팔로 이렇게 딱한 칸이 가집니다. 자, 두 칸. 자,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하고 두 칸입니다. 자, 다시 4죠. 4가 무조건 들어가죠. 4. 두 칸이니까 곱하기 2, 4, 2, 8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4를 빼주시면 원쿠션입니다. 고기를 그대로 쳐주시면 딱두 칸이 가집니다. 8 빼기 4는 4. 4 포인트를 보시고, 전가동일 똑같이 치면 되겠죠? 자, 10시 반 땅쯤을 주시고, 1.5에서 2레일 스피드. 미들발로. 요렇게 딱두 칸에 가집니다. 자, 요번는네 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칸. 4 곱하기, 네 칸이니까 4죠. 4, 4, 16. 거기에서 빼기 4. 12 포인트죠. 12 포인트를 바라보게 보시고요. 바라보네요. 자, 요렇게 되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죠. 조금만 더 부드럽게 지주시면 됩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에서 친다. 자5 여기가 4죠? 5에 치면 자 앞에 맨 앞에 숫자가 5가 나옵니다. 5자한 칸이니까 5일은 5 되겠죠? 빼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포인트가 되죠? 자1 포인트를 향해서 전가동일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6에서 치면 6에서 한칸 하면 6 곱하기 1이 됩니다. 출발 숫자 맨 앞에 들어오고요. 6 곱하기 칸수 빼기 4 해주시면 원쿠션을 무조건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부에서는자 이런 플러스2 시스템 간단하게 치는 플러스2 시스템이고요. 2부에서는 먼거리 일레족구가 요렇게 있을 때요 귀쪽으로 단장 단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2부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4에서 치면 4 곱하기 칸수 빼기 4. 5에서 치면 5 곱하기 칸수 빼기 4. 자, 6, 7, 8. 다 똑같죠? 8에서, 뭐, 8은 칸수가 안 나오죠? 7. 7에서 한칸 길게 나오려고 그러면, 7 곱하기 1, 빼기 4. 해주시면 3 포인트를 치주시면 됩니다.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1.5에서 2레일의 스피드. 간단하죠? 자, 요 시스템은, 비껴치기, 앞돌리기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자, 일족구를 먼저 맞고, 폴스트 볼로 먼저 맞고 갈 때는 당점이 11시로 바뀝니다. 자, 그것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라인에 있네요. 4. 칸수 2칸입니다. 자, 사이 8, 4. 원쿠션 4포인트를 향해서 11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되겠죠. 자, 스피드샷 전부 다 동과, 전과 동일입니다. 자, 11시 단점 11시 단점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앞돌리기와 다른 배치들은 제가 시타 화면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4 출발할 때는 4 곱하기 칸수 5 출발할 때는 5 곱하기 칸수 6, 7, 8다 똑같고요. 그리고 뒤에 빼기는 무조건 4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숫자는 부여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면 거기를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가는 라인이 맞는지는 보셔야 되겠죠. 4포인트면 4, 5포인트면 5.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스트록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